이번 영상에서는 도토리 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토리 벌통을 통해 양봉을 하면 벌꿀을 획득할 수 있으며, 벌꿀 채집에 소비하는 노동력은 축산, 충연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벌통 하나로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채집이 가능하며 관리만 잘해준다면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선 도토리 벌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 20개, 단단한 원목 1개, 도토리 3개, 새벽 호수비 첨가제 1개가 필요하며 도토리는 떡갈나무에서 채집을 할수 있고, 새벽 호수비 첨가제는 일반 낚시를 통해 얻은 물고기를 가공하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벌통의 제작은 공예품 제작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개당 50의 노동력이 소비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저는 수익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벌통을 100개 제작하여 심어봤으며 제작에 들어간 총 비용은 약 2,000골드였고 노동력은 5,000이 사용되었어요. 원두막 기준으로 벌통을 제일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처럼 심으면 돼요. 벌통만 심었다고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벌통을 심어준 후에 여왕벌을 넣어서 양봉을 시작할지 혹은 여왕벌 없이 양봉을 시작할지 선택해야 하며 여왕벌이 없는 경우 1단계까지만 성장이 가능하고 여왕벌이 있는 경우엔 3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단계까지 성장해서 채집을 하는 경우에는 벌꿀이 매우 소량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왕벌을 넣어서 양봉을 하는 것을 추천하며 한번 넣은 여왕벌은 벌통이 사라지기 전까지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굳이 여왕벌 없이 양봉을 시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왕벌을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죽 세공 선반에서 여왕벌 포획 그물을 만들어 직접 포획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벌통에서 낮은 확률로 여왕을 품은 도토리 벌통이 되었을 때 여왕벌을 채집하는 거예요. 저는 양봉을 하고 있는 벌통이 전혀 없으므로 뽀액용 그물을 100개 제작하였으며 그물 하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기억의 잉크 20개, 가죽 5개, 진주 1개이고 노동력은 50씩 소비되더라고요 여왕벌은 하얀숲 솔즈리드 반도 마하데비 매사냥 고원에서 나타나며 마하데비의 경우 빛의 도시 기준 9시 방향에 있는 숲속에서 3마리가 출몰해요. 여왕벌을 포획하는 방법은 여왕벌의 체력을 50% 미만으로 깎은 후에 포획용 그물을 사용하여 잡을 수 있으며 근디를 제외한 직업군은 공용 스킬에 있는 발차기를 이용하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포획한 여왕벌은 노동력 10을 사용하여 벌통에 넣어 양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일이 지난 후에는 1단계인 촉촉한 도토리 벌통으로 변해요. 그리고 하루마다 성장하여 달콤한 향기의 도토리 벌통과 풍요가 넘치는 벌통순으로 변하며 성장단계가 올라가면 벌꿀의획등량과 금빛벌집 조각이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증가하고 소비노동력도 단계마다 200씩 고정적으로 증가해요. 또한 성장할 때 낮은 확률로 여왕을 품은 벌통으로 변할 수 있으며 3단계에 해당하는 벌꿀을 획득하거나 여왕벌을 획득할 수 있고 모든 상태의 벌통에서 생산물을 채집을 하면 여왕벌을 처음 넣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1단계에서 벌꿀을 채집하면 평균 5개 정도가 나오는 것에 반해 3단계에선 27개 정도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3단계까지 존벌을 하고 채집하는 것을 추천해요. 벌통에서 벌꿀을 채집하면 낮은 확률로 습격상태가 되어 하루가 지나 벌통이 사라지며 연기구슬과 노동력 30을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연기구슬은 공예품 제작대에서 목재와 집단으로 만들 수 있어요. 벌통에서 벌꿀을 채집하면 디버프가 생성되어 캐릭터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촘촘한 방충 모자를 제작해서 착용한 상태로 채집을 해야해요. 물론 시간이 아주아주 아주 많다면 천천히 채집을 해도 괜찮지만 소비성 아이템도 아니라서 만들어두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벌꿀을 채집하다 보면 낮은 확률로 금빛 벌집 조각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축산 숙련도가 높을수록 더잘 나온다고 해요. 금빛 벌집 조각은 밀납 덩어리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이 되며, 사용하면 벌꿀 80개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도토리 벌통 100개를 3단계까지 존버하여 얻은 아이템은 벌꿀 2938개, 금빛 벌집 조각 5개이며, 벌집 조각을 사용하여 벌꿀로 변환하면 총 3,338개의 벌꿀을 습득했네요. 습득한 벌꿀을 경매장 시세로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총 수입은 1,335골드20은이며 비숙면기준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이는 22동으로 효율이 구려도 너무 구려요. 역시 사람들이 잘 안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건가봐요. 오늘은 양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노동력 대비 수입이 너무 별로인 건 사실이지만 현실이 너무 바빠서 노동력을 쓰는 것도 힘든 유저들에겐 빠른 시간에 노동력을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번 설치해둔 벌통이 관리만 잘한다면 계속 남아있는 것도 은근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숙성 등 짐을 제작하는 유저에게는 벌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경매장에 올라오는 매물에 의존하기보단 직접 키워서 선반을 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봉의 노동력 효율이 별로라서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경매장 시세가 불안정하게 치솟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